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때문에? 말도 안 돼. 이태원 참사 억측에 인기 비제이들 곤혹. 이태원 앞사 참사로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유명 비제이들이 근거 없는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되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tv 유명 bjk 유니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30일 k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의 글을 쓰기에 앞서 샴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k는 이런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쪽지와 게시물을 통해 저에 대해 올라오는 추측성 글을 봤다. 며저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여 사고가 났다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실이 아님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헬로윈 행사를 즐기러 온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났다. 사고 후 온라인 상에서는 유명인이 다녀간 뒤 사고가 났다. 유명비의 제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사고가 났다. 등의 흐머가 돌았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이태원에서 방송을 진행한 K를 일명 부질로 지목했다. K는 언론에서 유명인이 술집 방문으로 일하여 인파가 몰렸다라고 보도됐고, 그 유명인을 저로 지칭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고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기에서 종어원이 현재 밖은 위험 만이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30분 가량 건물 내부에 있다가 경찰들의 통제로 거리가 조금 풀렸기에 건물에서 나와 사고 현장과 반대쪽 골목을 통해서 이태원을 벗어났다 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너무 심해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선을 요청해 어제 갔던 모든 동선과 시간대를 알려줬다며 이것을 보고 사실 파악을 해달라.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일부 BJ들은 이태원에서 방송을 하거나 축제를 즐기던 중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BJ 유원은 이날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의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남겼다. 그는 동료들과 같이 이태원에 다녀왔다라며 뉴스나 기사 볼 때마다 그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 제가 있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기고 충격이 너무 크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와 동료 모두 발만 조금 다친 거 말고는 괜찮다. 다들 괜찮으시냐 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공기된 사진에는 발에 피멍이 잔뜩 든 요원과 동료가 부상을 입은 모습이 담겼다. 빛의 뒤리는 이태원 앞사 참사 당일 현장에서 생방송 진행 중 비명을 지르며 방송을 중단해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행히 공지를 늦게 울리게 되어 죄송하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다 여자와 함께 당시 방송했던 동생 언니는 모두 무사하고 저 또한 무탈하다고 안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지만 피해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앞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 안타까운 현실에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퍼뜨리는 유한비어는 모두를 더욱 개탄스럽게 한다. 재미로 퍼다 냐는 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업측과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야 할 때다. 타나시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